소울 링크는 그랑웨폰, 아티팩트를 극초월할때 올라가는 능력치이며각 1초부터 5초까지 전부 다능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 그랑웨폰은 캐릭터별로 모든 무기에 R등급부터 5극초월까지 해주셔야 하며 아티팩트는 R등급 중에서 딱4개 아티팩트만 5극초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 소울 링크 보기로 보시면 은 여기서 아티팩트 누르시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능력치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별 3개짜리가 알등급 극초월 목록인데요. 쭉 보시면은 여기 네번째까지총 4개 밖에 안들어갑니다. 4개까지만 극초월 5단계까지 해주시면 되구요. 그래서 모든 알등급을다 극초월 해줄 필요 없고 딱 4가지만 정하셔서 5극초월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각 속성별로 있는 이그랑웨폰들은 전부 다5극초월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중 아티팩트 SL등급부터는 예,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 일부 어떤 유저분께서 분명 4가지로 네 극초월을다 했는데도 어, 열리지 않는 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아티팩트를 열어야 열리는 이런 어,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물약은 메뉴에서 상점 소모품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라그나데아 마을에 있는 주리한테서 상점을 통해 여기서 구매하시거나 재료들을 구매해서 직접 제작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 소모량이 자세하게 적힌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국 퀘스트에 필요한 이 AP 포인트는 3분마다 한개씩 충전이 되고 배틀모드에서 토벌전, 그 다음에 시면의 회랑, 선멸전은 각각 4시간에 티켓 한개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투장은 1시간 간격으로 티켓이 충전됩니다. 출석부의이 1일 초기화 시간은 00시이며 업적 길드 출석 그다음에 구매 초기화 관련된 모든 시간은 새벽 4시에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자, 뽑기에서 SSR 확정권 100%가 되었을 때 이렇게 추가 3000 다이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목의 열매 이 성목의 열매 10개가 있다면은 바로 이 성목의 열매로 이 SSR 100% 확정권을 뽑을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단차로 쭉 돌렸던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랬었는데 이 성목의 열매 사용처를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항상 이렇게 9개 유지하시다가 100% 됐을 때 메뉴에 길드 이 길드 상점에서 성목의 열매 1개짜리를 팔거든요 여기서 이 1개를 맞춰서 10개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 개짜리 있죠? 성복의 열매. 300포인트. 길드 포인트 300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루 기준 계속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를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아예 없다, 모으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여기 선물 상자 이벤트 탭에 여신의 축복. 여기서 받을 수가 있죠? 이걸 미리 받지 마시고 개수에 맞춰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싹다 받아 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 이거는 이벤트로 제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간이 있죠 2월에 네번째, 네번째 정기점검 때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송복의 열매를 꼭 맞춰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개 받았으니깐 이 송복의 열매 자 이렇게 바뀌었죠? 3 0 다이아에서 과연 SSR 확정 뭘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확정이니까 황금빛. <웃음> 와 변신 메폰 제르카가 나왔네요. 오 나이스 무한의 서구에서 이렇게 진행률 100% 채우게 되면은 금서 목록 여기 느낌표가 떠 있죠. 보통 이 서구의 느낌표가 떠서 이 스토리가 다찬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왼쪽 상단에 백다이아이1다이아를 받을 수 있는 그 표시로 느낌표가 뜨는 겁니다 무도 <목소리> 가금들한테는 다이아 수급이 무척 중요한데요 메뉴에 교환소 환원을 통해서 안 쓰는 웨폰들을 갈아서 이렇게 그랑주얼로 받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로의 축복 모로의 축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래 축복은 안 쓰는 그랑 유폰을 만렙 찍으시고 환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아버리시면 은보상을 다이아도 포함해서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는 그랑 주얼과 다이아를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 등급별로 받는 다이아 개수가 적혀있고 그 등급에 한계 돌파를 했을 때도 이렇게 추가 다이아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렙짜리 커먼 등급, 언커먼 등급 두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용할 때는 여기 보이시죠? 1렙짜리는 선택 불가로 되어 있고 만렙을 찍으셔야지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시고 축복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언제 몇 시간 뒤에 완료되는지와 몇 다이아, 그랑주얼 몇 개를 받는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았다가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한 개씩 넣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안쓰는 웨폰들의만렙 찍는 그 제로와 골드 뭐 요런걸 효율로 따져봤을때는 알등급에서는 어, 굳이 하이필로는 없다고 느껴지네요 알등급까지 하시는 경우는 이제 과금러분들 이제 거의 SR 풀세트 SSR 풀세트 끼시는 분들만 알등급까지 이렇게 환원을 하시는거 추천드리고요 그 이외에 저같은 무소과금분들은 어 사냥하다가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것들 이건 제로몇개 안들어가거든요 어, S.R. 정령석, 이게 커먼 등급, S.R. 두 개, 커먼 등급 두 개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만렙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수가 적게 들어가죠. 하지만 언커먼 등급은 조금 수도. S.R. 세 개와. 언커먼 재료가 8개 들어갔죠 아무래도 SR 재료를한 3개 4개까지 넣어야 된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따지면은 언커먼도 그렇게 큰 효율이 있진 않네요 재료가 모자르다는 한정하에 재료가 넘치면은 뭐 딱히 상관 없겠죠 이렇게 지금 SR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요런 거또만렙 짓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여유가 되실 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나마 이 커먼 등급은 사냥할 때 필드 드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다이아 수급을 할수 있을 겁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상자를 열거나, 길 가다가 보이는 반짝이는 무언가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이 뜨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경험치와 골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아이템이 뜬다는 표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상자는 이제 미믹 잡으면 뜨는 거고, 요건 아니고, 자 여기 보이시나요? 구리 열쇠 요런 식으로 열쇠 모양으로 아이템들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 지저분한 구리 열쇠는 각 마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 바로 이쪽 집인데 여기 라그나데아 입구로 오셔서 바로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쪽 파란 문, 파란 문에 또 하나 집이 있습니다. 오, 어, 고양이 네 마리나 있네. 고양이 집인가? 여기 각 마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거든요. 이집 안에 저 보이시나요 상자 이 상자를 여는게 이 지저분한 구리 열쇠로 바로 열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저분한 구리 열쇠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죠 이렇게 경험치하고 골드를 받았는데 장비 보니까 뉴라고 뜬게 없어요 가방에서도 없네요 요건 아까 토벌 돌려서 아까 뉴 뜬거고 방어구는 그러면 꽝입니다 뭐가 뜨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상자를 열때 사용합니다 자그 외에도 성복 어, 성복 기준에서 오른쪽 이 오른쪽 새길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동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젤리 묻은 황동열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황동열쇠가 필요하고 그 다음 있는 곳이 이제 죽어 지구. 여기 죽어 지구 눌려서 오시면은 여기로 오실 수 있는데 위에 분수대. 분수대 기준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입구에 또 새롭게 들어가는 향기 나는 황동열쇠 있으면은 여기, 여기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상업 지구. 바로 상업 지구 포탈로 오시면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여기 집. 여기 집 1층은 아니고 1층은 활성화 안돼 있고 여기는 2층에 올라갈 수 있어요. 2층에 또 여기 마법소리황동열쇠 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열쇠를 얻지 못해서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아이템도 계속 랜덤으로 뜨는 것 같아서 어떤 아이템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믹 상자처럼 어떻게 확률적으로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그랑사를 하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팁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아직까지 팁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정보와 또 재밌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 또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